어때? 아파? 안 아프지? 어, 어? 어 나쁘지? 음 와, 잘한다. 자, 봇좀 바꿔라? 아, 티안티까 어, 어. 엄마, 우리 배이 가방이 티가 괜찮아? 이찮가 우리는체는 찢으면 안돼테리야 다시 볼수 없잖아 연핑크는 줄리에타라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하트 앤 소울 하트 앤 소울 하트라트랄라 짜오 어, 이런 식으로 할 거야? 너무 좋다 이, 여기에도 이거 이거는? 마 그럼 이거 끝이야? 응 대리네 완성했습니다 이거 그렇게많이냐 엄마 내가 디테일을 해게응 어떤 모양으로 할지 어와 무거워 이거. 이거 언니 그러니까 많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 <웃음> 아니야 많이 아니야 너도 많이 했잖아 이거 와 완전 좋아 와. 너무 좋지 뭐지 <목소리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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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우리 좀친해줄수 있을까? 오늘랑, 테리랑 오, 혜리야. 혜리야, 오. 뭐야, 슬라임이야, 뭐야. 애 안녕? 너 깎아 사줄까? 안녕, 꼬마야 안녕하세요 어너 사탕 먹고 싶지? 아니요 나 초콜릿 먹고 싶어? 아니요 나 엄마 잘 아는 이모인데 엄마가 너 데려오래 엄마가 좀 이따 오신다고 했어요 아니요 엄마가 일 있어가지고 해리 데리고 오래. 응, 해리 데고 오래. 정말 하시는 거다 알아요. 왜? 아니야 정말로. 너 엄마가 데리러 오랬어 진짜로? 저경사있다보이 부를 거야. <웃음> 저기야 빨리 가자. 너 데리고 오래. 싫어요. 안돼요. 좋아해주세요. 이거 안돼요. 좋아해주세요. <웃음> 깎아 먹으러 갈래? 맛있는 깎아 먹으러 갈래? 응, 가자. 일로 와. 일로 와.